최근에 쓰레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군도 캐릭터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라 감 잡으면서 연습중입니다. 잠시 후 역시 쉽지 않군요. 하지만 캐릭터를 이해하는 방법은 더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직접 그 캐릭터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에바폼 위에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쓰레쉬의 낫의 끝은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을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면 필요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도안 작업이 끝나면 칼로 도안을 잘라줍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날붙이 도안은 앞뒷면으로 총두개 만듭니다. 최대한 오차가 안나게끔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같은 원리로 손잡이 도안도 두개를 만듭니다. 쓰레쉬는 지옥의 간수 컨셉이기 때문에 손잡이는 뼈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기 좋게 그립감도 있어야 합니다. 다 그린 도안을 자르고 날붙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모양이 잘 나왔네요. 다음은 두 파츠를 접합하기 위해 접합용 도안을 그립니다. 다 그린 도안을 자른 뒤에 모든 도안을 연결해줍니다. 참고로 붙일 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여야 합니다. 철근처럼 두꺼운 철사로 내부에 뼈대를 만듭니다. 이따가 던지는 자세를 연구할 것이기에 휘어지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뼈대 작업이 끝나면 도안의 양면을 붙입니다. 도안을 붙일 때 빈틈없이 붙여야 합니다. 다음은 문양도안입니다. 먼저 날붙이 크기에 맞게 자르고 날카로운 뼈 모양으로 자릅니다. 역시 그림자 군도는 패턴 디자인이 멋지군요. 문양도안을 붙이기 전에 날붙이를 핸드그라인더로 갈아줍니다. 날을 갈 때는 울퉁불퉁하지 않게 일정한 두께로 갈아줍니다. 나를 다 갈고 난 뒤에 아까 준비한 문양도안을 붙입니다. 이제 쓰레쉬 난 모양이 보이네요. 이제 문양 부분도 날을 갈아줍니다. 문양을 갈때 날붙이까지 갈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잡을 때 편안한 그립감을 위해 손잡이 부분에 에바품을 덧붙입니다. 이래야 자세를 잡을 때 손이 편안합니다. 이제 손잡이도 둥글게 갈아줍니다. 참고로 뼈마디 굴곡이 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튀어나오더라도 표면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젯소입니다젯소는 착색이 잘 되도록 돕는 재료입니다. 도색 전에 꼼꼼히 발라줍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스프레이 작업을 할땐 사람들이 보는 게 싫어서 이 시간에 항상 작업합니다. 아 나도 개인 작업실 있었으면 좋겠다. 날 붙이 부분 기본 도색이 끝나면 에나멜 페인트로 이외의 부분을 도색합니다. 에나멜 페인트에 관해 질문이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에나멜 페인트는 프라모델 샵에서 구매 가능하며 금속 효과를 내는데 제격인 재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녹색 클리어 페인트로 날 붙이 부분을 광내주면 완성입니다. 지옥의 간수, 쓰레쉬의 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쓰레쉬가 어떻게 잘 던지는지 자세를 취해봅시다. 일단 무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의 밸런스를 잘 살리면서 던져야 합니다. 먼저 자세를 잡고 던질 때 아래 손잡이를 잡아야 포물선을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짜 던지진 않습니다. 기껏 만들었는데 부서지면 아깝잖아요? 이제 쓰레쉬의 마음을 잘알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쓰레쉬를 이해했으니 이제 게임에서 이해해봅시다. 얼마 후. 제가 랜턴을 안 만들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언젠간 랜턴도 만들어서 완전히 이해하겠군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